우리 풀바디 전신 운동 같이 해 볼게요. 정면 보시고 넓게 와이드 스쿼트 앤쭉앤투앤 앤. 앤. 호흡하시면서 후앤 50초 동안 계속 지긋하게 블리에후앤 예. 앤, 양쪽 다리 똑같이 일어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 앤, 둘 앤,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최대한 몸통 납작, 엉덩이 납작하게 해주세요. 앤, 30초 더 앤, 둘 앤, 나, 앤 양쪽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쭉갈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귀엽게 멀리, 앤, 시선 정면 보세요. 15초만 더 앤, 둘 후, 앤, 둘 계속 엔드 엔나 엔드 하나 엔드 하나 엔 그렇죠 자숨 쉬시고 다리 좀 터시고 잠깐 쉴게요 자그 다음은 사이드 런지 하실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준비하시고요 준비 사이드 앤, 제자리, 앤, 반대, 앤, 이것도 55초, 왔다, 제자리, 앤, 갔다, 제자리, 앤, 양다리, 정면 무릎이 최대한 앞을 볼수 있도록, 앤, 나, 앤, 둘, 앤, 나, 몸통 스퀘어가 최대한 찌그러지지 않도록이요. 너무 호흡을 사이드로 내려놓지 말고요. 앤, 센터로 계속 갖고 있도록, 하나, 앤, 둘, 앤, 나, 앤둘 돌아올 힘 남겨 놓고 사이드로 가셔야 돼요. 앤나앤둘앤발 무겁지 않게 엉덩이 가볍게 하나. 앤둘 하나. 앤 10초만 더. 하나. 앤둘 하나. 앤 조금만 더요. 하나. 앤둘 마지막. 앤 그렇지. 잘하셨어요. 호흡하시면서 조금 스트레칭해 주셔도 돼요. 그렇지. 자 이번에는 크로스로 하시는 거할 거예요. 두손 머리 뒤크로스로 해서 앤, 무릎이 옆으로 그렇지 25초 늘. 앤, 무릎이 어깨 쪽 팔꿈치 쪽으로 최대한 앤, 항상 다리 찰때 배에 힘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늘. 서 있는 다리가 쓸려지지 않도록 서 있는 다리 똑바로 10초만 더엠나 앤, 옳지. 힘냉겨두고 무릎 구부리셔야 돼요. 철퍼덕 주저앉지 않게. 마지막, 하나, 앤, 옳지. 반대쪽 가실 거예요. 크로스로 가서 앤, 무릎이 옆으로. 그렇죠, 앤, 둘. 무릎 너무 피지 않아요. 무릎 딱 접어서, 둘, 하나. 크로스런지 하고 무릎 팔꿈치 쪽으로. 앤, 나, 앤,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앤, 10초만 더, 앤, 나. 에 몸통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배힘 주시고. 그렇죠. 엠 나. 마지막 엠 나. 엠 잘했어요. 잠깐 쉬시고요. 옳지. 자, 누울 거니까 앉아서 쉬셔도 돼요. 사이드로 누워서 다리 킥할 거예요. 옳지. 잠깐 쉬시고 옆으로 누워서 두 다리 쭉 펴시고요. 옆으로 반듯하게 널빤지처럼 윗다리만 그대로 하나 들었다 내렸다 15번 이때 골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 골반 위에 골반 탑 쌓아서 놓으시고요. 드는 다리의 뒤꿈치 발바닥이 짧아지지 않도록 계속 길어지게 옆구리 쭈그러지지 않게 그르쳐 그렇죠. 밑에 옆구리 갈비뼈도 살짝 틈 있어요. 엔 계속 쭉엔둘 그, 앤 다섯 개 더요. 앤, 나 앤, 둘 둘, 앤, 둘 셋, 앤, 둘 셋, 앤, 마지막 앤, 파이브 그렇죠. 반대쪽 돌아서 할게요. 똑같이 열다섯 개 목, 뭐 길게 골반, 밑다리 하나, 앤, 그렇죠 앤, 둘 앤, 둘 e 앤, 둘 Four and f i and 계속 and one and two two and t h and f o and f i and 계속 and one and t w and t h and 길게 발바닥 4, o u r and last f and 그렇죠. 자, 엎드려서 잠깐 쉬고요. 그 다음은 플랭크 들어갈 거예요. 한숨 쉬면서 후. 자, 플랭크가 쉬우신 분들은 팔 피고 하시고 엘보로 30초 지나갈 거예요. 얼지 배랑 엉덩이 납작하게 판판하게 하시고요. 발가락 세운 상태 뒤꿈치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뒤꿈치로 벽 계속 밀고 계세요. 정수리 머리로는 앞에 벽을 길게 밀어서 몸 전체가 앞뒤로 길어지시게 나머지 10초 조금만 더 버티세요. 호흡하시면서 그 자, 조금 이따가 트위스트 할 거예요. 준비, 트위스트. M, 사이드. M, 반대. 사이드. 엉덩이 배 가볍게. M, 2. M, 침착하게. M, 발 살짝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하시면 뒤로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살짝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2, M, 후, M, 후. 목 길게 하세요. 2, M. 10초. M, 2. 앤후앤드앤후앤 그렇죠. 잠깐 쉴게요. 잘했어요. 한숨 후. 자, 똑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반복할 거예요. 와이드 스쿼트 5 5초숨 쉬면서 준비. 후. 앤 그렇죠. 몸 길게 하시고요. 배 납작 허리 납작. 짝, 엉덩이도 납작할게요. 하나, 엠, 둘. 양쪽 발바닥 똑같이 바닥, 똑같은 무게로 눌러주세요. 엠, 둘. 자, 이 골반, 힙은 다리 가운데 있도록 쭉, 엠, 둘. 그렇죠. 후, 엠, 둘. 쉬우시면 손에 물병이나 웨이 들고 하시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올라가세요. 참고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엠후앤두 어깨랑 목 길게 하세요. 시선 정면 보세요. 흐앤 10초만 더엠나엠두 하나 엠쭉 조금만 더 하나 엠두 잘했어요. 다리 잠깐 푸시고 자 다음은 사이드 런지 하실 거거든요. 다리 좀 푸시고요. 가운데에서 사이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너무 호흡 내려놓지 않고 배 힘주시고 준비 엠, 나, 엠, 그렇죠. 엠, 흐, 엠, 둘 흐, 엠, 둘 흐, 엠 사이드 런지는 엉덩이 살짝 뒷사선으로 살짝 빠져요. 둘, 엠, 하나, 엠, 들. 둘, 하나 엥 쿵쿵 소리 나지 않게 내몸 가볍게 엠뜨엔 하나 엔 허벅지 안쪽도 같이 힘 주시고 하나 엠뜨엔나엔 25초 더엔나엔뜨엔나엔뜨엔후엔뜨 조금만 더 하나 엔뜨나 엉덩이 배쭉 일어나세요 하나 엔 엉덩이 배 힘으로 하나. 앤 5초만 더, 앤 나, 앤 둘, 마지막까지. 그렇죠. 잘했어요. 좀숨 쉬고 다리 털고 쉴 거예요. 자, 크로스 런지 하실 거예요. 준비, 한숨 그대로 크로스로. 준비, 시작. 하나, 앤 무릎, 앤 둘, 쭉, 앤 후, 앤 그렇죠. 무릎이 어깨 쪽으로 올라오게. 서 있는 다리 튼튼하게 세워주세요. 엠. 나, 엔. 기둥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배에 힘 주시고 다리 힘 주시고 10초만 더. 하나, 엠. 둘, 하나. 발끝 날라가지 않게 딱 무릎 접어서. 하나, 엠. 둘, 그렇죠. 마지막까지. 옳지. 반대쪽. 준비. 하나, 엔. 무릎 킥. 엔, 나. 서 있는 다리 딱 튼튼하게. 하나, 엔 어깨 내리고 하나 킥할때 배에 더힘 주세요. 하나 엔둘 하나 엔 무릎 킥엔나엔둘 호흡하면서 둘엔나 5초만 더엔나 무릎 쭉엔나 마지막 옳지 잘했어요. 자좀 쉬시고요. 네, 앉아서 누워서 쉬셔요. 그대로 후 자, 사이드로 누워서 윗다리 업앤 다운 하시는 거. 옳지. 골반 세워놓으시고 윗다리. 앤 열다섯 개. 둘앤투앤 둘. 쓰리 앤 둘. 포앤 길게. 파이브 계속. 앤원앤 둘. 2앤 둘. 쓰리 앤 둘. 포앤 둘. Five and 다리 들때 어, 위쪽 골반 옆구리가 길이가 짧아지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항상 길게, 마지막 두개 더, 4, and 마지막 5, and, 옳지. 반대다리 돌려서, 밑에 골반 위에 윗골반 힙이 싹 쌓아져 있어야 돼요. 준비, and, 1, and 다리 길게, 2, w o M 두 밑에 다리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밑에 다리도 길게 힘 주세요. M 두 five d 계속 M one M 앤 two M 4 three M four M five and 계속 M one and 그렇죠. 2 w o M 심호흡하면서 호흡하세요. M f o u a n 마지막 and five n 그렇죠. 자 엎드려서 우리 플랭크 할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한숨. 후. 플랭크 할때 귀엽게 멀리 배 납작하게 다리 전체 몸 전체 힘 주세요. 팔꿈치 자 어깨 밑에 90도 둘 거예요. 준비 그대로 30초 옳지. 네, 납작하게 하세요. 뒤꿈치 길게, 몸통 납작하게. 어깨 있는데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날개뼈 사이에 우물 생기지 않도록, 판판하게 가슴을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 주면서 몸통 전체를 반듯하게 해주세요. 10초. 더 심호흡하시면서 팔뚝 전체로 바닥 눌러주세요. 옳지 흐흐 5 흐, 트위스트 M 나 M 둘. 앤 천천히 침착하게 m 들 n 후앤 몸통이 꽈배기처럼 빨래 짜듯이 트위스트 한다 생각하세요. m 후앤후앤후앤후 m 후 10초 더인후앤후앤후앤후앤후지 잘했어요. 그대로 무릎 꿇고 아기 자세 쉴게요. 후. 어깨, 목 편안하게 자, 이제 스트레칭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한쪽 다리 옆으로 쭉 펴서 사이드 스트레치 자, 핀다리 쪽으로 몸통 옆으로 스트레치 후. 자, 앞으로 돌려서 그대로 가슴 닫기 어깨 기 멀리 호흡으로 길게 늘려주세요. 그대로 일어나서 반대다리 그대로 옆으로 사이드 스트레치 그대로 몸통 돌려서 가슴 앞으로 스트레치 그대로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고 그대로 다리 양옆으로 사이드로 스트레치 하셔가지고 가슴 닿을 수 있는 만큼만 스트레치 하세요. 너무 힘드시면은 뭐쿠션이나 베개 두시고 편안하게 앞으로 기대 놓으시면 되세요. 그렇지. 일어나셔서 자 앞바다리나 나비 자세 하셔가지고요. 그대로 앞으로 가슴 닿기 굴다운 흐 호흡 충분히 해주세요. 흐, 옳지, 잘하셨어요.